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성공의 표준 공식을 깨는 승자들의 원칙에 대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토드 로즈라는 분입니다. 베스트셀러인 평균의 종말의 저자이기도 하지요 이 저자가 쓴 다크호스를 읽고 제가 느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이 좋았던 점은 어, 어떻게 내가 기존 시스템의 틀을 깨고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 올릴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 있어서 저에게는 많은 도움이 된 책입니다. 책의 메시지는 저자가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찾아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작 필요한 것은 따로 있다. 당신의 고유한 환경 속에서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과 그것을 성취할 방법을 알아내도록 돕는 실용적인 지침이다 네이 부분이 이 저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메시지인 것 같아요 저도 44살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고 당장의 생활을 유지하는데 그 급에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올린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행복의 3대 가치에 대해 지금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실제 제 주변에서의 비슷한 연배들 그리고 선배님들이 같은 고민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인생의 오충기라는 표현을 많이 쓰십니다. 이 책의 목차는 1장은 표준화 계약, 2장은 미시적 동기 깨닫기, 3장은 선택 분간하기, 4장은 전략 알기, 5장은 목적지 무시하기, 6장은 착시와 기만, 7장은 다크호스 계약으로 총 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책이 누구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요? 이 책은요. 10대의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현 어른들의 부모님들에게서 배워왔던 시스템의 성공 공식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10대의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깨닫고 나서야 자녀들에게 제시를 해줄 수 있을 것같아서예요 저도 1 2살의 남자아이를 두고 있는데 많은 부분을 깨달았습니다. 우선 애엄마부터 설득하는 숙제가 있겠네요. 내 동공에 지진을 일으킨 첫 번째 문장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다코호스들은 어떤 일에서 우수해짐으로써 충족감을 느낀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일에 깊이 몰입하면서 충족감을 느꼈다. 자신만의 일에 깊이 몰입할 수 있다는 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들 대다수가 진정 원해서 하는 일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어쩌면 우리들이 진정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동공에 지진을 일으킨 두 번째 문장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식의 행복을 바라지 않는 부모는 없다. 하지만 일직선의 길을 걸으면 자신이 훗날 어떤 욕구와 열정을 품게 되든 약속된 보장을 실컷 누리게 될 것이라는 기대에서 일직선 길을 걷는 동안 실체도 불확실한 행복을 포기해도 훗날의 삶에서 보상받을 것이라고 믿어버린다. 그렇습니다. 44살에 저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항상 실제로 주변 지인에 들어왔던 얘기입니다. 대학은 나와야 사람 구실한다 등등 말입니다. 실제로 주변 지인의 자녀가 운동을 하는데 학교 교육을 똑같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 운동을 하다가 만일 성공하지 못하면 다시 돌아와야 하니까라고 하더라고요내 동공의 지진을 일으킨 마지막 세 번째 문장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충족감을 얻기 위해서는 그것이 무엇이든 당신의 열정에 불을 붙이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솔직해져야 한다. 그렇습니다. 본인의 열정에 불을 붙이는 것을 먼저 찾아내어야 합니다. 그 과정은 매우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 중년들이 먼저 그 과정을 해보아야 자녀들에게도 제시해 줄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오늘 꼭 해야 할 일은 ES24에서 보니 이책 가격이 1 6 2 0 0원이고요 TV 등볼 시간 조금 투자하면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이책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인생의 충족감을 얻기 위해 열정에 불을 붙이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행복하세요.